그죠또 오늘 진여 문제도요, 이게 책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뭐 중국 가보셨겠지만 저 중국 사람들이 저참 희한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왜 희한하냐. 저도 중국 사람들하고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필담을 해, 필담. 네? 필담에도 잘 돼요. 용기가 없어서 못 하지? 그러니까 외국어 모르면 뭐 외국 못 간다면 뭐 여기서 외국 갈때 배워가지고 간다고 난리죠? 뭐 호텔 영어가 어떻고 식당 영어가.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호텔 갈때 호텔 한국말 배워가지고 호텔 다니나. 아, 참 웃기는 얘기. 음식 있죠? 음식. 음식 영어로 백날 외워봐야 할 거예요. 왜 식당마다 다른데 뭐 어떻게 할거야저그그전 아주 간단해. 이저이저 미국 가서요 음식 내영어로 모르잖아요. 그럼 서 이제 여기 내 자리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뚝 딱저 보통 벗어 놓고 서서 돌아다녀 이렇게 남남 먹는 거 보고 그 이제 저 불러 몇번 테이블에서 먹는 거 그거 주라 그러면잘 가져오는데 그걸 내가 뭐하러 그걸 외워 가지고 다녀 그걸 복잡하게? 중국 가서도요. 오대산 밑에 있죠. 오대산. 오대산 가보셨어요? 오대산 때 이제 호텔을 딱 정했더니 그 밑에가 그 우리 동네 저 우리 우리나라 먹자골목처럼 이렇게 쭉돼 있어서 이제 가서 곡차를 한잔 올려 갔거든. 말이 통하나. 그래서 이제 이 술주자를 하나 썼더니 어? 알았대. 그 오래. 이제 술병이 쭉 있는 거야. 레라는 거야. 이제. 그볼려면됐지 거기는 안주라는 말을 없잖아. 요리, 요리지. 우리나라가 안주 안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되잖아. 예? 네? 그니까 이제 뭘 먹냐. 그래서 이렇게 쓰면 고기고. 그다음에 이제 생선을 쓸려면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제 고기 어쩔 쓰면 되거든. 그럼 이제 앞에 뭐냐 이거지 근데 저 사람들은 소고기는 잘안 먹잖아. 그래서 제가 이, 그, 저, 그, 그 여자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렸거든? 이렇게 그, 딱 그리니까 벌써 알아더라 아, 알았대는 거야. <웃음> 네? 어, 더안 그려도 알았대는 거야. 그러더니 쫙 가져오대, 뭐. 어, 그래서 다 그렇게 다 먹고 다녔거든.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 사람 사는데, 뭐, 이, 이만큼 통하는 건 다행이야. 저 히말라야 가니까 이것도 안 되잖아, 그냥. 완전히 손짓, 발짓 해가지고, 어, 이제 막 그리는 거야, 이제. 뭐, 이, 이, 이, 이런 거, 이제. 예? 이런 거 어딨냐, 이렇게 이제. 탑 같은 거, 이제. 인도 탑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면, 뭐, 오른쪽, 왼쪽. 제가 어지않 알아요, 그걸. 한참 손짓 하던데. 그럼 급하니까, 이, 이 사람들이 그냥 손잡고 따라오래. <웃음> 그래서 데려다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사진 찍고 다 했는데, 부처님 앞에 술좀 짰으니까 좀 죄송한데. 이 중국 사람들이 아무튼 지금 희한한 사람들인데요. 중국에만 들어가면 중국 거가 돼요. 뭐든지. 예? 네? 중국 사람들이, 이저 불교도 있죠? 불교도 중국 들어가가지고 중국 불교가 된 거야. 아, 중 자기 자기 나라깔로 그냥 만들고 치워버려. 그러니까 경전도 말이야 전부 한 번에 다 번역해버렸잖아. 그러면 인도식 표현하고 중국식 표현이 틀려요. 중국에서 뭐 바꿔놓은 게 하나 이에요용 같은 것도 중국에서 바꿔놓은 거 아니게. 인도 가면 코브라인데, 네? 인도 가면 코브라 이게. 코브라인데 중국 가서 용으로 바뀌었다고요. 시, 딱. 어. 아무튼 뭐 해놓고요. 시침뛰는 데는 못 당해요. 어. 그런 사람들이 이저 중국의 글자가 말이에요. 글자가 중국 사람도 몇 자인지 모른대요. 네? 그 많은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불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서 한계를 느낀 거예요. 네? 왜 한계를 느꼈느냐. 불교의 수준하고요. 불교의 수준하고 중국 온 철학, 사상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이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불교가, 불교가 이 정도라면은 중국 사상은 여기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한문으로 다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거로 올라간 이 부분은 한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오질 않는. 예?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있는 어떤 글자를 가지고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럼 나타내지지가 않죠? 그럼 뭐라고 이제 써놓고 이거는 무슨 뜻이다고 계속 뜻을 붙일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타내지지가 않으니까 그중에 그 중에 이제 그저 지난번에 얘기한 공 같은 것도 이거예요. 네? 중국 중국 철학 사상에는 공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요 그러니까 글자를 만들 수는 없죠. 만들 수 없으니까 공이라고 써놓고, 예? 써놓고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냥 이제 또 주석이 많이 붙은 거. 이거 이게 하늘도 아니고 예? 항아리나 무슨 뭐뭐 뭐, 독이 비었다는 배웠다는 그런 비었다는도 배웠다는 아니고 중국에서는 알기 힘든 겁 그럼 진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여 이런 단어는 없었단 말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러면 이거 참되고 그러하고 뭐 이런 얘기죠. 진여. 그럼 경전을 번역할 때 있죠. 경전을 번역할 때 어느 경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어느 경전에서 진여라고 번역했고요. 또 어느, 어디서는 또 여여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뭐 어떻게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고 그렇다 아니면 막 줄여서 그냥 여, 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다 같은 말이에요.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진여라는 게 뭐다 하는 게 중국식 이제 설명이 쫙 붙어. 한참 그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진여는 어디 가고 설명이 더, 더 복잡해지는. 예? 네? 이런 이제 그, 이,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쓰 있는 지녀설은 말에요 나중에 저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거야. 개념만 아시면 돼. 이걸 이제 이걸 세상이라고 보시자 이거야 세상. 예? 그냥 우리가 편하게. 그럼 여기에 보시면 자 산도 있죠. 예? 산도 있자. 물도 흐르자. 그런가 하면 이런 산천초목도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불교적으로 봐가지고 부처님이란 분도 계시고, 그죠. 우리 같은 중생도 있잖아요. 예? 또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는 뭐 정토도 있다 그러고, 그죠. 예? 살기 좋은 정토도 있다 그러고, 뭐 살기 지독하게 나쁜 지옥이라는 데도 있다 그러고, 뭐 많이 있죠. 또 이건 다 유형의 것지만 무형의 것도 있잖아요. 정신적인 거, 정신은 그릴 수가 없죠. 지금. 아무튼 이런 게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를 이 전체를 타고 흐르는 근본적인 이치 짜리 있죠. 예? 전체를 타고 흐르는 근본적인 이치 짜리. 이 근본적인 이치 짜리를 진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여로 보면은 말해요, 어떤 거 하나가 근본으로 봐서 진여 아닌 게 없죠. 근본으로 보면 다 진여야 이게. 그럼 결국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 공 얘기했죠, 공. 모든 것이 공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유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 이치짜리를 진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정토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예? 입에 올려낸 게 극락이죠. 극락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도요, 본래 없죠. 예? 인연, 본래 없는 자리에서 인연 따라 나타난 거아니야 그러니까 이치가 틀려서 지옥이 되고 이치가 틀려서 극락이 되는 게 아니고 이치는 같아. 그렇죠? 같은데 인연이 얽히는 것이 틀려. 그래서 극락도 되고 지옥도 되는 것이지 이치가 틀려서 그런 거야. 깨끗한 물이 되는 이치나 더러운 물이 되는 이치나 이치는 똑같아요 연기가 어떻게 붙었느냐가 다를 뿐이지 그렇죠? 어? 그럼 중생이 되는 이치에 부처가 되는 이치, 이치가 틀립니까? 같아요 이치는 우리가 말해요 물을 말해물 물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더럽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이 본래 정해져 있으면 깨끗한 물을 더럽게 할 수도 없을 테고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2년을 인연,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더러운 물도 되고 깨끗한 물도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2년 따라 되는 면에서는 더러운 물이 되는 이치나 깨끗한 물이 되는 이치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뭐 틀릴 게뭐 있습니까? 하나 도없죠 그래서 진여로 보면 불, 불의 불 진여나 중생의 진여나 그렇죠? 예? 산의 진여나 나무의 진여나 극락의 진여나 지옥의 진여나 예? 또 정신적으로 보면 번뇌라는 거 있잖아요. 번뇌. 예? 번뇌의 진여나 깨달음의 진여나 진여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치만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응? 여기까지 못 가면 중간에 뭐 성, 성문도 있고 영각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삼성으로 보살도 있고 뭐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이런 이치짜리를 진여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여기는 이 근간, 저 반야경에는 없지만은 다른 경전에서는 또뭐 법성이라는 말도 써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 의상조사, 법성계원, 법, 법성원용부, 의상제법부동, 본래적들 나오죠. 법성 같은 말이야. 법계라는 말도 쓰고, 예? 또그저뭐저 실상이라 뭐 저, 이건 저 특히 법화경에선 실상이라고 많이 쓰요다 예?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자리 있죠. 예? 부처님의 자리만 똑 떼어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뭐 법신이라고 부르거든? 부처님 자리만 똑 떼어가지고. 또 중생의 자리, 중생의 자리만 똑 떼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열애장이라고 불러. 열애 예? 부처 자리가 감추어졌이 말이지, 번뇌 속에. 그러면 법신 자리나 열애장 자리나 일반 사물의 진여 자리나 다 같은 자리,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들 있죠. 단어가 쓴게 틀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글자가 틀리다고 해서 그 내용이 틀린 게 아닙니다. 예. 이래서 그러니까 진여는 뭐고 여여는 뭐고 여은 뭐고 법성은 뭐고 이거 따로 해석하시려면안 된다 이 말. 하나를 그렇게 부르는 거야 하나를. 그그 하나인 것을 번역하시는 분들 따라서 예 이렇게. 여러 말로 써놓은 거예요. 또 경전 따라서 같은 거를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리나 제 자리가 진여죠. 이제 확인이 가세요. 예? 그러니까 진여라는 건 어떻게 해요? 대상으로 공부가 안 된다면 대상으로는 예? 내가 마음 속에 이런 게 진여다라고 그려가지고 공부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웃음> 여러분이나 전화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나 전화.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예? 네? 여기? 여기 안 계시고? 여기 계신 거 같은데? 여기 이렇게 세상 밖에 우리가 있다면요. 예? 네?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이치를 객관적으로 놓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 그죠? 내가 여기 있다면은 예? 근데 여기 없잖아요. 어디 있어? 이 안에 있지, 이그럼내내내 내, 내 그대로가 진여 아니야. 그걸 어떻게 마음속에 그려 가지고 이게 진여라고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백날 진여를 그려 가지고 공부하는 그 진여 공부하는 게 아니지. 지가 진열한거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야 이게 따로 있으면 공부하기가 쉬워 따로 있으면 네? 나 따로 있고 진열한 게 따로 있으면 공부하기 쉬운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그대로가 진열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열을 해 가지고 둘을 상대 놓고 공부하면 이미 그건 진여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이게. 그래서 뭐 옛날에는,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아직 반야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진여를 말해요. 의원, 진여, 이렇게 나누게 해요. 의, 의원, 진여, 이원, 진여. 에? 진여는 본래 말을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나 말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래 본래 진여는 말을 떠나 있으나 에? 말을 안할수 없어서 말에 의지한다고 해서 의연진여란 말까지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공부는 전부 객관적인 공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있고 내가 하는 공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잖아요. 그걸. 근데 불교 공부는 내가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공부가 상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뭐 과제를 내줘가지고 진여에 대해서 논하라 이래 봐야 그건 논하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설사 막 그럴듯하게 써놨다. 그게 진여가 되나? 그건 안 되죠. 아무튼 이런 게 진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냥 느끼시라고 그냥 느끼고, 아하!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아하 소리가 나고 자가 갸우뚱, 갸우뚱아 하지 말고. 근데 언제, 언제 아하 소리가 나느냐 하면요. 여기서, 여기서 제 강의 듣고 아하 소리 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듣고 묻어 두시잖아요. 묻어두시다가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아하 이게 나오는 거야. 그게 십년에 나올지 내일 나올지 아니면 금생에 영원이안 나올지 내 생에 나올지 모르지만 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 이렇게 돼요. 그렇지 무슨 뭐 강의 듣는 대로 그냥 감탄사가 잘잘잘잘 잘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뭔 걱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들을 때는이 얼떨떨해요, 예? 네? 얼떨떨해.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에 가서 아 하면 그때는 이제 확실히 알아죠. 어느 정도 얼떨떨하냐면 제가 저 여러분 말고 저 밖에서 그저근강경있죠 근강경을 이제 보통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쳐드리거든 이제 한 번. 네? 서부터 여시 안문 일시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가르쳐드리는데, 예? 네. 네? 네. 아니, 매주, 매주 2 시간씩 해서 이제 6개월 하는데. 네. 어느 분이 그래, 6, 6개월을 두 번을 하시고 나서, 두번들어서두 번. 2번 2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야, 책거리 한다고 그러는 자, 거기 그래. 저한테 오사 예? 네. 제가 금강경을 강의를 6개월씩 두번안 들었습니까? 예? 그렇죠? 두 번을 들어서 1년은 금강경을 공부했는데 지금 딱 남아 있는 게 아이고 하나밖에 없대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모양이네 금강경에 보면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 놓고 하이고가 나오잖아 왜 그러냐 하면 이렇고 하이고 하이고 이렇게 나온다면 하이고 하이고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하이고라고 한 거라고 이분은 아이고라고 표현한 거야. 왜, 아, 왜 아이고냐 그랬더니 처음에 6개월 할 때는 근강경을 알겠더라는 거야. 처음에. 처음에 배울 때는 근강경을 알겠는데 한 번을 더 배우고 나니까 모르겠대. 그래서 이제 아이고 소리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몇 번을 더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공부는 제대로 했자. 6개월 한 거는 공부가 아니야. 아, 알았으니까. 그렇죠? 처음 거는 공부 아니고 두 번째니까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와야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어, 나 알았다 뭘 알아?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게. 아무튼 그래서 불교 공부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알았다고 하는 게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 전에 제 스승 되시는 분들도 이제 가서 뭐좀 가르쳐달라면 나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되게 그때는 되게 섭섭했어요. 좀 가르쳐 주시면 어때서 말이야. 모른다는 거야.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아는데, 본인 입에서 모른다는데. 나 모르겠다. 나이 들어서 모르겠다. 네, 네한번 찾아와라. 그거를 제가 이해를 못했다고, 이해를. 섭섭하기만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욕하고 담는다고. 제가 그렇게 돼, 제가. 아, 난 몰라. <웃음> 그러니까 젊은 애들한테 제가 그러면은요. 걔네들이요. 옛날에 저, 제가 그 우리 스승님한테 섭섭해 하듯이 딱 그, 그 꼴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너들만 내날 대반, 너도 똑같아. 그렇게밖에 말 못해. 너도. <웃음> 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정도 해놓으면, 이거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이건 그냥 정리사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냥 진여설라죠 이러한 중도의 자리는 사실 말로 할수 없는 것이지만 추상적 명칭을 사용하여 여 또는 진여 등으로 부르니 모든 사물이 중도를 떠난 것이 없다면 진여도 결코 두일수 없는 것이다. 공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본체를 진여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그 진여는 변할 수도 둘일 수도 없는 것이 어떤 것에 의해 생길 수도 없어질 수도 없는 것이 하야며 깨끗해지거나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라야만 그 어느 것에나 언제나 진리일 수 있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어느 특정한 것, 특, 어느 특정한 때에만 국한되는 것이라 결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모든 사물, 즉, 제법에 두루하는 보편 타당한 진리라고는 할수 없다. 대반야경 제369엔 다음과 같이 쓰였다. 진여를 무의, 무변, 무생, 무장이라 하니, 이건 글자 그대로예요. 뭐 진여가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고, 표현할 뭐 수도 없고, 뭐 진여가 뭘 따라서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뭘 따라, 이 서로 다투지 않아. 다툰다는 건두개 이상이 있어야 다투지 않아요. 진여는 그냥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이, 풀이 하나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다고 가정을 한 말이에요. 네? 이게 풀이, 풀이 이렇게 생기고 없어지는 이 근본적인 이치짜리가 진여죠. 네? 이풀 모습이 진여는 아닙니다. 풀 모습이 진여라고 하면 진여는 풀을 따라서 나타났다가 예? 풀 따라서 변하다 풀 따라서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아니고 풀이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 그 이치짜리가 진여라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 무생, 뭐 무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성이 진실하여 다툼이 없기 때문이다. 제법이 불생함을 여신이 알고 보니 제법은 비록 날지라도 진여는 움직이지 않으며 풀이 나더라도 진여가 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진여는 제법을 낼지라도 진여는 나지 않으니 이것을 법신이라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처님께 들어가면 이게 이름이 법신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진여는 제법에 다 다름이 없고 제법이 남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면에서 볼땐 부처도 중생도 오로지 한 가지 진여로서 같아야 할 것이니 진여의 그 자리에선 부처도 중생도 같아야 할 것이다. 근본은 같죠. 중생의 진여나 부처의 진여나 이런 말씀은 그것을 밝혀주고 있다. 이 모든 법을 여의고는 여래가 없다. 바로 이 진여 자리를 깨달아서 자유자재하는 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모든 법의 여는 모든 열의 여인이 모두 이려라, 이려라 무의무별이다. 선남자여, 이와 같이 이것은 유일무의무삼한 것으로서 모든 수를 떠나 소유가 없다. 진여가 무슨 수적으로 셀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말해요. 무슨 뭐, 네? 이진여 따로 저진여 따로 이렇게, 이렇게 있다면 뭐셀 수가 있겠지만 진여는 온 세상 통틀어서 근본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죠. 법성의 진여와 유정의 진여는 무인무별이요, 유정의 진여와 제법의 진여는 무인무별이요, 제법의 진여와 제불의 진여도 무인무별이. 이건 당연한 얘기죠. 뭘 갖다 써놨든다 무인무별이지, 뭐 그죠? 예? 네? 법성의 진여와 삼세의 진여는 서로 어긋나지 않고 과거의 진여와 미래의 진여도 미래의 진여와 현재의 진여도 현재의 진여와 과거의 진여도 서로 어긋나지 않으며 삼세의 진여는 곧온 12초 18개의 진여요온 12초 18개의 진여는 곧 생사 열반의 진여요 생사 열반의 진여는 곧 법의 진여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갖다 놔도 돼여기다 남자의 진여와 여자의 진여도 이렇게 써도 되고 예, 어른의와 어른네, 진녀와 어른의 진녀 어른의 이렇게 써도 되고 뭘 갖다 써도 뒤에 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예? 어긋나지 않다는 얘기나 무인무별이나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뭘 갖다 놔도 상관이 없어. 뭐 상수도와 진녀와 하수도의 진녀도 무인무별 이렇게 써도 되고 세상에 어떤 것을 앞에 갖다 놓고 해도 다 되는 거예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산의 진여와 물의 진여도 이렇게 써도 되고 뭐, 뭐 아무 상관없어요 즉이 말은 진여는 그 어느 것에나 무인 무별 한결 같다는 의미다 중생도 부처도 그 진여는 같고 과거법도 현재법도 미래법도 그 진여는 같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물이나 미래의 사물이나 현재의 사물이나 진여는 같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성문, 영각, 불의 삼승도 진여의 면으로는 같아야 하니 소품반야 곤제 6에 성문승, 벽지불승, 이 벽지불이 영각이죠. 불승, 이와 같은 삼승은 여 중에 차별 없다. 진여죠. 진여로 봐서는 아무런 차별 이 없다. 하고 하여 이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있는 그대로의 삼승이 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이런 무차별의 진여를 체득하여 진여와 합일된 존재로 살아가고자 할때 중생으로서의 탈은 점차 벗겨지는 것이며 성불의 길은 열리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반야, 공, 중도, 진여가 결코 다른 뿌리에서 난 것이 아님을 철저히 파악하고 공인이 중도니, 진여니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와 하나가 된 상태를 우리가 반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치는 반야가 될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치는. 그 이치하고 하나가 된 우리 자리를 반야라고 부릅니다. 관념적인 이해가 아닌 나와 둘이 아닌 상태에서 묘용을 하도록 끊임없이 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건 소용없죠. 써야 돼.